김밥 좋아해? 저는 완전 좋아하죠. 김밥 좋아하세요? 아니요. 왜요? 김밥 왜 좋아해? 우리 시절에는 김밥을 반찬 없을 때에 그냥 막 대충 아, 싸먹던 거라서. 가보시죠. 오케이, 가겠습니다. 가까이 있지? 그럼요. 아, 음. 그걸로요? 음. 아, 네네네. 네네. 우리 음. 바라 현미로 깔고 이거 음. 3번 한번 시켜보고. 이거 음. 3시간 전에 해야 됩니까? 바라 현미하면? 해놓으신 건 없나요, 오늘? 안 되고 왔어요. 음 김밥이 김밥이 왔어? 왔어요. 기대 기대 자자 자. 봅시다. 음. 오잉 오잉 젓가락 안 줬어 어, 그러네. 우리 젓가락 없나 이 안에 음. 자, 음. 뛰어갔다 와야 뭐. 여기는 젓가락으로 뭐 특산 멸치 치즈 음. 자, 자, 바, 언박싱입니다. 자 멸치부터 여러분 멸치부터 열어보세요 짠 우와 뭐야 거없어 밥은 밥은 진짜 풀이네 풀칠만 했네. 그리고 그다음에 치즈. 치즈. 치즈. 와 치즈 많이 들었다. 치즈 치즈가 치즈 치즈 많이 들었네. 와 맛있겠다. 비율이 좋또자네 드디어 제일 비싼 특선입니다. 짜잔. 와. 허용금 뭘까요? 곤냐 곤야. 어 치즈 좀쪽게요 음. 와사삭, 와사삭. 응. 음. 샐러드 드시는 소리나 <웃음> 이런 김밥은 맨날 먹을 수 있어. 한입 반격이라말 못하겠다. 이게 5,000원 이게 원인가? 아, 원인가? 6 0원인가멸치가6 0원인가 그리고 치즈 김밥이 6,500원인가? 그랬어 근데 온갖 야채와 온갖 영양가 있는 게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김밥이 아니에요 요리지 특산 한번 먹어볼래 만 원이 넘는 거네 이게. 만 원이 넘는 특산 진짜 별 배가 다 들어가 있다 응한 음. 입에 넣어야 맛있어요 김밥은? 왜? 어그래 음. 어. 너왜 어. 어. 유명하니까 랬어 괜히 연구원이 아니네 난 아, 그냥 연구소장님이네 연구소장님 음. 먹고 기분이 좋은 거 먹고 와서 기분 좋은 김밥 맛있습니다 배불르다 어, 식사도 했는데 이제 후식은 뭘로 하실래요? 야, 후식 먹으면 살 찌는 거 아니야? 살안 찌는 쪽으로 가야지 어, 안 찌는 거뭐 있어? 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좋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니까. 그렇지. 맞아요. 너가 돈 내면 0칼로리다. 어, 그렇게 되나? 너가 돈 내면 0칼로리야. 어디, 어디, 어디 아이스크림 맛있는 거야? 어, 여기. 어저께 나 여기 와. 그저께 왔었는데. 문문다 닫았지. 월요일 날. 여기, 여기 월요일 날 닫아요. 일산은 월요일 날 뭐가 되게 많이 닫더라고. 혹시나 오시는 분들은 월요일을 피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상치 않네. 여기가 오픈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올드 커피랑 부스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월요일 에 왔더니 문을 닫아서 안 하는 집인 줄 알았어요. 아, 네. 어우, 어머나.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네. 어우, 나 이태리에서 젤라또 먹고 그 이후에 절대 맛있는 집못 봤는데 얘가 여기 맛있다 그래서 왔어요. 네. 자, 뭐가 제일 맛있나요? 음. 어, 피스타치오. 어. 피스타치오 밥도 좋지. 난 커피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커피 아이스크림. <웃음> 그거 대신 피스타치오 하면 되겠네. 자 먹어봅시다. 안 달어. 좋아 안 달아서. 세요 먹어봐, 쌀. 쑥맛 좋다. 먹어봐.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이야, 어. 쑥. 이게 강릉 거보다 맛있어. 응? 강릉 거보다 맛있다고. 어, 맛있네. 죄송합니다, 강릉. 강릉의 아이스크림집. 우리 거의 주소서 먹었었거든, 강릉에서는. 여행 음. 이태리에서 음식이. 제일 신경질 났었거든? 아, 이 때리면 잘나아어 뭐야, 이거 왜 이래? 그랬는데 아이스크림 먹은 것만 기억이 나요 근데 베트남 가서 내가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는 거그집 것도 생각한가 음. 보딱전 세계에 두개 났는데 앞으로 파타타도 생각날 것 같아, 숯마 아, 숯이 진짜 맛있다